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더 누군가는 가서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은 의무감? 언론에는 의무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나가면 귀신같이 또 미얀마어로 자기는 이제 자막을 비켜서 또 미얀마에도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저는 부부의 후배가 되고 형법 <웃음> <505주의> <웃음> 505에 의해서 아... <웃음>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 이런. <웃음> 미얀마는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뉴스가 없으면 조용한 것처럼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의 응원, 응원이라는 게 미얀마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 국민이 이룬 민주화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줌터뷰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을 어, 모시겠냐? 모실, 모시려고 겠냐 모실 시 하냐면요 긴장했나 분쟁지역을 <웃음> <웃음> 좀 많이 다니시면서 그곳의 상황을 취재하시고 알리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김현미 pd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특히 최근에 pd님께서 아, 미얀마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미얀마 현지 상황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김룡윤 <김유미> 피디입니다 <웃음> 오늘은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차분하게 아, 아침에 저도 촬영 있어가지고 아 저도 촬영이 있어고 촬영하고 국회인 줄 알고 네. <웃음> 국회 여의도로 있다가 예. 지역 사무실인지 나중에 알고 또여기까지또 오고 뭐 네, 네. 예, 일정이 좀 꼬이긴 했는데 어, 워낙 제가 존경하는 아이고, 박주민 의원님이시라 네. <웃음> 최근에 뭐 방구석 1열, 유키즈 이런 프로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네 어,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인기 있는 공중파 프로에 <웃음> 출연하시기도 <웃음>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중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전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본인은 겁이 많다 겁쟁이 기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시는 이런 아. 거 있을까요?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 외, 외신들 외국은 예. 분쟁지역에 오히려 더 많이 취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데는 더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외신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음.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더 누군가는 가서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은 의무감? 언론인은 의무감이에요. 언론에는 의무감? 예, 당연히 의무감이에요. 국민의 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의무감이 있는 존재거든요. 음. 근데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언론인안 안 해도. 딴 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직업이 좋아서 하려고 그러면 의무감도 같이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그런 거죠. 과거에 대학 때 많이 불렀던 노래 누가 나에게 얘기를 가라 하지 않았네 뭐 이런 대목 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족들은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디 간다고 말안 하죠. 그래요? <웃음> 네. 그럼 어디 뭐 좋은 데가 이러면서 파리가 <웃음> 파리 파리 거쳐서 아프리카 이런. <웃음> 세종 기착지는 생략한 예, 채로 미국가 그리고 미국 거쳐서 남미 아이고, 이런 예. 요즘 뭐 많이 바꾸시죠? 네 <웃음> 예, 제가 또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아 미얀마의 언론사를 회사? 차렸어요. 아. 예, 미얀마 군부가 언론사를 다 없애서 쫓겨난 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이 친구들이 글을 쓸 곳이 없고 또 사진을 찍어도 내보낼 곳이 없다고 그래서 음. 그럼 한국 언론에 좀내 내면 어떡했냐 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언론사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저희 직원한 12명 정도 기자되고요. 지금까지 뭐 한겨레신문이나 주관경향, KBS, MBC 쪽으로 해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어 지금 기사하고 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 안전은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취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 신분이 이렇게 알려지면 취재하는데 더 힘들어서 음. 집을 다 옮겼어요 음. 그리고집다 옮기고 동네를 옮겨서 기자 아닌 것처럼 하고 음지에서 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쟁 지역을 많이 다니셨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뭐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느 어느 지역을 좀 가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내전하고 전쟁 있는 지역 거의 다 취재를 음. 다녔고요 네. 그리고 독재 국가들 제주 <웃음> 종목이 독재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이제 중동 아프리카엔 천지가 독재국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국가들, 또 남미, 음. 에, 그리고 다들 이렇게 제3세계만 다니는 줄 아, 아시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 그쪽도 음.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사실 제 취재가 각 나라의 다양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어, 그들의 이제 정치 상황들 그리고 독재국가 하에서 어 이제 민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음. 그런 쪽을 이제 취재를 많이 했고 음. 미얀마 같은 경우는 건국이래 독재 국가였어요. 음. 한 번도 민주 국가가 아니었던 나라를 찾다 보니 그 미얀마를 취재하게 됐었었는데 음. 다행히 2012년부터 민주 정부가 들어서서 1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로 어, 부상하고 있어서 음. 제가 미얀마는 이제 더안 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아 그럼 미얀마도 예전에 취재를 한번 가셨었는데 었 그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생각했다가 다시 또 취재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한번간거 어, 아니고 한 7번을 갔는데 어. 네, 기억나는 건 이제 샤프란 혁명 때 취재했을 때한 1,000명 가까이가 시위대가 사살당했어요. 근데 제 지금도 이렇게 안잊자먹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음. 어, 그 승려들하고 또그 양곤 대학교 학생들하고 그 쓰러지는 모습이 아직도 막머릿 속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이 나라는 민주주의 절대 못 온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민주주의 민자라도 꺼내겠나.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쓸쓸히 오면서 어, 되게 다시 민주주의 안 오겠구나 이 나라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음. 민주 정부가 들어섰더라고요. 음. 근데 또 이번에 최근에 군부 후퇴타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존재시고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취재도 하셨고 심지어는 언론사를 차리시기까지 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어, 민주 항쟁이 벌어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 게한 2월 정도로 우리 국내 언론에 따르면 알려지고 있는데 맞나요? 올해 2월부터? 2월에는 사실은 음. 그렇게까지 발포가 있지 않았고 예. 본격적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건 3월달부터였고요 3월 4월 달 초에 아주 피크를 쳤죠 음. 그리고 어저께도 사가인주에서 25명 사망했는데 음. 군인들이 음, 뭐 거의 뭐 움직이면 다 사살하라고 해서 마을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거의 쓸어 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추산하시기에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1000명 넘게 천 사망을 명이. 했는데 이거는 공식 통계고요. 공식 통계. 비공식으로는 30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그 실종됐다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군부도 잡아왔는데, 누, 그, 누군지 모르는 시신들,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국민들은 한, 그, 천명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에서 고문당하거나 체포당했다가 죽은 시신들 같은 경우는, 어, 가족들이 가서 찾아오려면 돈을 내야 돼요. 본인들이 어? 돈을 달라고 안 돼요. 본인들이 죽여놓고, 네, 또 돈을 줘야 시신을 내놓는다.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신을 못 찾고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한간에서는 최근에는 좀 미얀마 상황이 좀 진정되고 시위가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아, 뭐?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니요 예. 음. 거기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기, 우리나라도 기자가 기자 이렇게 다 모아놓면. 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런데 미얀마는 더 적어요. 한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음. 거기서 지금 한 70명을 양곤에 있는 인생교도소에 잡아놨다고요. 넣 그리고 음. 나머지는 수배 그리고 아니면 구개로 나오거나 정말 취재할 수 있는 미얀마 기자들은 정, 제가 봤을 때는 50명도 안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대로 취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 20명도 안 돼요. 음. 음. 거기다 외신제로 외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언론 활동을 다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공부가 그래서 형법 505라고 해서 505예 가짜뉴스 유포죄 혹은 선동죄 음. 이런 걸로 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어, 또 다른 거 조금 더 뒤집어 씌우면 사형 이런 식인 거예요. 누가 취재를 나와서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스가 없죠. 그럼 이제는 김피디님도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아마 소문나서 음. 아마 들어가면 바로 인생교도소로 갈것 같아요. 아. 그 미국 기자도 잡혀가서 지금 인생교도소에 있고요. 음. 일본 기자도 잡혀가서 인생교도소 있다가 지금 간신히 풀려나왔는데 음. 저는 뭐 공항에서 잡혀갈 것 같은데요. 아. 많은 국민들이 참 미얀마 상황에 관심도 가지고 애달아 하시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SNS 같은데 올리면 그 밑에 댓글로 아뭐 시민으로서 뭘할수 아. 있는 거 없을까요? 뭐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음. 그래서 한때는 뭐 SNS 응원하는 그런 거 릴레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없을까요? 그런 건? 미얀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그 응원이 대단히 크다는 걸 느끼는 게 저번 달에도 한국 캠페인을 SNS로 했어요 미얀마 네. 국민들이 그래서 한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진짜 한글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다들 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지금 현재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 택시... 방주 기사 택시... 아니에요 택시 <웃음> 아 아니, 영화 봤는데 <웃음> 택시 드라이버라고 네.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그 그 영화가 흥행 1위예요 그래요 흥행 1위예요. 그~ 거기에 나오는 막 대사를 다 미얀마 말로 다 자막 탁 어떻게 밉혀가지고 음. 그 몰래 막다 보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숨어서 보고 와. 막 음. 얘기를 막 해요 줄거리를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양곤하고 똑같다고 막 이런 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음.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거에 제가 매일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세상의 모든 군부독재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허상의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허상의 정권이 끝나는 날은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국민의 응원 응원이라는 게 미얀마 사람들한테 자기네들한테 자기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라고 기, 기대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건 미얀마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미쳐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미얀마에 대한 요구를 계속 우리 언론에 하셔야 돼요. 미얀마는 절대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뉴스가 없으면 조용한 것처럼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주실 수 있는 건 뉴스를 계속 탐지해서 보는 거고,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미얀마 사람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광주 민주화 항쟁은 어떻게 됐냐고 결과가 이렇게 미얀마 국민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진압되고 시민군 끌려가고 광주는 완전히 그냥 군부가 확다휘잡았지 당시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근데 제가 또 그와 동시에 그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어떤 장군도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금하고 청와대를 접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힘센 군인도 총 들고 있어도 탱크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군, 군사 작전을 전개해서 시민들의 머리에 총을 쏘지는 못한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어, 40년 동안 이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한국이 그랬는데 미얀마가 못 그럴 게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난 희망을 갖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 국민의 국민은 이 이룬 민주화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음. 음. 오늘 이제 좀 마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 전에부터 이렇게 제가 느낀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국민들이잖아요. 네. 대단한 그 민주주의를 잃은 국민이에요. 우리저 음. 저는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잖아요. 아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힘을 가진 국민들이 뭘 못하겠어요. 음. 그죠? 그런 국민이 미얀마의 친구가 돼 준다면 참 미얀마 사람도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63명이 여기 저 해가지고 맨날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우와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면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들은 미얀마에 대해서 왜 지지하느냐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이 국민이 이렇게 많이 지지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나가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거를 같이 하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가면, 이거 링크를 그 미얀마에 보내면 귀신같이 또 미얀마어로 자기네들 자막을 입혀서 또 미얀마에도 막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박주민 의원님하고 저는 군부의 수배가 되고. 형법 5 0 5에의 <웃음> 형법 505에 의해서. 어.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 <웃음> 꼭 미얀마가 민주화돼서 안 잡혀가도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대단히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굉장히 행동감 있는 말씀 그리고 어 되돌아 봐야 될 우리 모습과도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촬영한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얀마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더 우리나라 분들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미얀마 분들에게도 응원의 의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저희 썸네일 용 사진이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목소리도>